도예공방 음. 한번 가보고 싶다 음, 뭐 하면은 잘하긴 하는데 귀찮아서 잘안해 귀찮지 네. 만약에 물레가 있는 곳이라면 화병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고 근데 아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음? <웃음> 약간 강박이 있어서 제가 뭔가 해야 될것 같다는 편이 오어요 편이 이연니와의 데이트 맞아. 제목 담당이졌아진 우리 제목 당. 우리 자기 이연이. 음. 어, 어 나, 나쁘지 않은 아어 <웃음> 진짜 되게 네. 생크빅이다 이연이 마음에 드십니까? 좋아요. 아된거 어. 네. 어, 음. 같아요. 그러면 끝. 아무것도 안 썼는데. 오 왜? 왜? <웃음> 그럼, 아, 아. 네. <웃음> 안녕하세요. 박예진입니다. 제가 오늘 난너무 못해 <웃음>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박희연입니다 <웃음> 베스트리랑 같이 도예공방에 가서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도자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베스트리를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고 제가 좀 손으로 하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<웃음> 도자기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, 이따 뵐게요! 안녕하세요. 베스트리 너무 오랜만에 아, 그러니까요. 진짜 오랜만에. 오늘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, 도자기 만들러 왔어요. 아니요, 저 진짜 처음이에요.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, 이렇게 또, 베스트리가 저를 데리고 와주셔가지고, 좋은 기회로. 하게 됐습니다. 뭘 만드는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데요. 일단 생각한 거는 제가 요즘 집에서 요거트를 많이 먹어서 요거트볼? 아니면은 컵? 뭐 그런 것들, 가벼운 것들을 생각했습니다. 어...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? 좋은 기회다. 네, 회사 돈으로 그것도 만들고. <웃음> 네, 회사 돈으로 데이트. 제가 그림도 잘하고, 요리도 잘하고. <웃음> 손으로 하는 건다 잘해가지고. 조금 자신 있어요. 근데 이랬는데 막,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. 네. 아, 요즘요? 요즘 저 완전 런닝에 맞들려가지고. 저희 집 앞에서, 한강에서 런닝하고 있어요. 진짜 좋아요. 요즘 딱 날씨가 밤에 뛰면은 딱 좋은 날씨예요.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게. 아, 네 맞아요.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곧 있으면은 촬영할 단편 영화에 좀 많이 참고가 될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근뭐 워낙에 명작이라 다들 한 번쯤 보는 영화잖아요. 저여서 다 좋아요. 호러도 좋아하고 다 봐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이거 <웃음> 재밌어요 잘 모르겠어요 <웃음> 학원에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, 저는 맨날 다른데 그래놀라랑 꿀을 넣을 때도 많고 마트에 냉동 과일 있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네 <웃음> 건강 건강한 게 최고죠 어, 노력은 하는데 제일 잘안 지켜지는 게 일찍 자는 거네저 완전 올빼미 고양이들이 낮에 자잖아요 새벽에 깨있고 같이 살아서 그런지 걔한테 좀 맞춰진 것 같기도 해요 네, 하루 정도 집을 비웠더니 바로 그렇게 캐타워를 박살 내놓으셔가지고. 저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. 이게 괜찮은 건가요? 확신이 없어. <웃음> 선생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. <웃음> 디자인 직접 하셨잖아요? 네. 직접 페달에잖아요 직접 있으시잖아요. 한 건가? <웃음> 네. 형태로 해도 될까요? 네. 네.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<웃음> 완성! 음, 손을 대본 거에 의의를 두고 있어요. 재밌었어요, 진짜. 진짜 재밌었어요. 저는 사각형? 이렇게? 살짝 각지게? 귀엽지 않아요? <웃음> 여름이요? 아직까지는. 막 그렇게 여행 계획은 없고요. 저는 에어컨 위치 최고인 것 같아요. 아, 저 너무 힘들어요. 집에서 최대한 안 나간다. 최대한, 최대한 집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다. 학교. 아, 저 학교 다닐 때썼다 패션과 나왔습니다. 그땐 너무하기 싫었죠 과제니까. <웃음> 제 손으로 만들었던 것 중에 네, 네. 재밌는 거요? 제가 손에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, 힘이 좀 필요해요. 그런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있고, 재미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다 해주셔서 그런가? <웃음> 네. 고양이. 고양이 맞잖아요. <웃음> 네. 고양이. 아, 추억. 사진이요? 처음에는. 여행 갔을 때 필름 카메라로 남기고 싶어서 했었는데 요새는 여행을 안 가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는 거 친구들 찍어주기도 하고 그거를 1년 뒤나 2년 뒤에 다시 봤을 때또 느낌이 좋더라고요 추억 쌓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스타일은 개성이죠 살 때는 진짜 딱그 순간에 예쁘다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사는데 입을 때는, 보이면은 별로 고민 없이 입는 편인 것 같아요. 그건 아닌데. 약간, 옷 가지고 고민하는 걸 제가 잘 못해서, 그냥 막 입어요. 아! 아 여기 또 간지지. 어, 핸드메이드다. 아, 핸드메이드다. 네. 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, 듯이. 네. 연기 이연왜요 저요?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사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어요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떤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카메라 연기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어렵다 쉽다 재능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일단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.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. 헤드폰. <웃음> 음악. 음악. 네, 저는 진짜 많이 들어요. 이제는 약간 달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, 없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. 아, 왜냐면 뭔가 혼자 남겨질 때마다 그걸 끼니까 없으면 좀 혼자 집에 가거나 이럴 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어... 전 음악은 진짜 안 가리고 다 듣긴 하거든요 다 듣긴 하는데 요즘에는 선우정아 님 노래도 좋은 거 같아요 아니면은 유라 님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요 비비 님 음악도 좋아해요 재밌었어요 나중에 한번더 오고 싶을 만큼 제, 너무 재밌었고 교훈을 얻은 게 있다면? 아 액션 페인팅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화장은 안 하시고 머리는 묶으시고 옷은 까만 걸로 <웃음> 오늘의 교훈 어저희 고양이 그릇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물컵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커피잔 같은 거? 네 베스트리요? 베스트리는 작으니까 의자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<웃음> 화분같이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아있으라고 네, 됐습니다 예! 오늘 이렇게 같이 도예 공방에 와서 귀여운 그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밌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되게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즐겁게 이번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린 만큼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게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